커피에 버터를 넣어서 만드는 방탄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방탄커피 저도 요즘 SNS에서 이런...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닛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오늘 로피셜의 주제는 아, 일반식 하면서 방탄커피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식 하면서 인슐린이 올라가는데 방탄커피 먹고 지방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살이 찌고 더 나아가서는 심형관 질환에 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인데요 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탄 커피가 그렇게 위험한 음식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방탄 커피는 우리 체내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고 우리의 넘치는 식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목초 버터나 MCT 오일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포만감을 많이 주는 건강한 지방이고요 그런 지방을 먹어주게 되면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이나 군것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탄커피 한잔을 먹어주게 되면 포만감도 생기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 MCT의 효과 중에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이 군것질을 줄이고 단 음식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다이어트나 건강 증진에는 훨씬 더 좋은 음식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에게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뇌세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 이런 다양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지방이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일반 식사에는 지방의 함량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커피 자체가 저는 일종의 우리가 지방을 채워주는 하나의 지방 보충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건강한 지방 버터나 MCT 오일로 구성된 이런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지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활력 있고 피부나 뭐 뇌세포나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보충용으로 방탄커피가 크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방탄커피 자체가 지방을 보다 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일반 식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방탄커피를 권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나 이제 식사 후에 이 방탄커피를 하루에 한잔 정도 즐겨 마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저에게 이제 키토식을 시작했다고 이제 알려왔는데, 이틀째부터 벌써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MCT 오일과 버터라는 좋은 지방을 계속 접함으로써 우리 몸이 지방을 훨씬 더잘 사용하도록 그 상태에 적응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방탄커피 자체가 우리가 키토식을 100%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유도를 해줘서 어, 나중에 일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 키토식을 시작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 일반식이나 탄수식을 했을 때 밥과 고기를 함께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때 그렇게 먹어도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은 것처럼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방탄 커피를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음료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께 아 사이다 먹지 마라, 액상과당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훨씬 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커피를 일반식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침 대신에 방탄커피로 시작을 하셔라 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혹시 주변에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키토를 권하기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포만감을 주는 이 음료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냐 라고 조심스럽게 권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방탄커피로 꼬득인 사람의 수를 적어 주시면 제가 하트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제가 전해드리는 좋은 건강 소식 키토 관련 소식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네, 암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